알로알아 댕댕이들이 압니다. 자기네들 간식 준비하는 거 댕댕이들이 알아요. 음, 엄마고루 잘라서 그랬네. 아 어떻게 이렇게 얘 애기들이. 세번이아까 신기하네. 어떻게 자기 고모가 간식 준비하는 거 알까? 냄새 때문에 그럴까짬뽕짬뽕이 짬몽. 줄까? 간식 먹으러 가자. 자몽이 캠핑 못 갔으니까 이리 와. 음 자몽이 아. 집에 있어야지. 아. 여기. 여기서 나도 내리야. 니들니들 아따, 아따, 아따. 자몽! 오빠 이입고먹마면 맛있겠다. 이건 너무 큰데. 한다 음 아이고, 이거, 이거 어떡해. 블루. 자몽, 자몽, 자몽. 이리. 이리든. 이리이 그렇지? 엄마 아빠 이제 우리 맛있어? 아이고 맛있어 호박고구마 좋아해 우리 잠몽이 잠몽이 잠몽아 촉촉한 호박고구마 맛있어 래요우란 맛있네 잠몽이 호박고구마 먹었니다 우리, 한타, 우리, <웃음> 블루, 그렇게 맛있었어? 짜몽이, 짜몽. <웃음> <블루>. 짜몽. <웃음> 고구마. 자몽. 자몽이. 자몽이 약안 먹여도 되나? 앙짠. 자몽이. 자몽들 자몽이 먼저. 앙짠. 아, 네. 끝이에요. 아이고, 우리 자몽이 왔어! 아이고, 자몽이 왔어! 응? 캠핑 안 가서 짐심했죠 자몽이? 응. 엄마가 안 데리고 갔어, 자몽이? 응. 고구마 맛있게 먹었어, 자몽이? 다음에 캠핑 가자! 다운이 엄마랑 캠핑 가자! 아이고, 꼭 구경하자! 꽃 구경하자, 자몽이 <웃음> 자몽이다 블루야, 바다 구경 못했으니까 우리 자몽이는 꽃 구경해야지 꽃 구경해요, 자몽이 꽃 보세요 꽃세요 자몽이 좋아? 좋아? 티스 마티스 마티스 Marty's TV Marty's TV Marty's TV TV Marty's TV TV Marty's TV TV Marty's Marty's TV